I did not study Korean. All I did was just. 한국어는 그냥 몰라요. 어떻게 그냥 머리에 들어갔어요. 수가 올라가면. Hello. Hello. Are you from India? Yeah, I'm from India. Wow, b u t you looks like Korean or? 한국말 할줄알아 아, 진짜요? <웃음> 한국 사람이에요? 네. 네, 저, 무산 사람. <웃음> 와, 대박이다. 오, 뭐, 어떻게, 잘... 어떻게 인도에 가서 살게 됐어요? <웃음> 아, 왜, 왜, 믿어요. 저 아니에요. 인도 사람 맞아요. 아, 진짜요? 아니, 진짜 <웃음> 네. 한국 사람처럼 생겨가지고, 오, 진짜 놀랐다. 연예인은 아니죠. <웃음> 네. <웃음> 아니. 아니, 진짜, 뭔가 랜덤 채팅에서 이런, 그, 분위기를 풍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되게 연예인 느낌 나는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. 그쪽 연예인 아니에요? 또 전, 있고. 저는 그냥 일반 사람이에요 그냥 한국 직장 다니는 유튜버입니다 어 유튜브에요? 네. 이거 녹화하고 있어요? 노, 노, 녹화해도 녹녹 되나요? 녹화요? 네, 해도 돼요 고맙습니다 하고 있나요? 저도 있어요 유튜브 하세요? 아니요, 근데 취줄 몰라요 가르쳐주세요 기타 언제부터 가지고 있었어요? 기타는 한 1년도 안 되는데 그냥 추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뭐 일하느라 바빠서 그래요? 네. 아니요 저 학교 다니는데요 미안합니다 <웃음> <웃음> 학교 다니는데 동아리 같은 데 가면 되잖아요 C코드 쳐봤어요? 아니 아는데 그좀 힘드네요 아 됐어요 안 가... 머리만 아프게 된 될것 같아요 이쪽이 음. 저를 가르쳐주면 아 그래요? 그럼 머리 안 아픈 걸로 하겠습니다 <웃음> 머리 안 아픈 걸 네. 선택할게요 아 지금은 시험 있어서 그게 아. 공부하느라 이제 시험 끝나고 무조건 할 겁니다 화이팅! 화이팅. 저는, 저는 노래를 불러주고 있습니다 어 불러주세요 <웃음> 아그 전에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왓 What is your happiest moment in your life? 제 기쁜 순 is 음. 그런 거? 어, 근데 한국말을 그게... 진짜 i e n o t s t u r y o 뭐 o 뭐 n o n h e s n r a a l s just do nothing the entire day and uh -huh. just watch k t i did not come out of my room i do not know when it was day or night i, I think I, i think you're genius i think you're language genius i am not i'm struggling to study for my exams and i'm here ready to fail for my exams 아니 근데 한국어 너무 잘하잖아 한국어는 그냥 몰라요 어떻게 그냥 <웃음> 머리에 들어갔어요 와 wow. 여기서 질문 질문 어 질문 질문 신데렐라가 잠못 자면? 신데렐라가 잠을 못 자면? 이게 한국 사람이 들어야 될 던센스 퀴즈가 <웃음> 신데렐라가 잠을 못 자면? 아 몰라? 이거 잠 반대 못자못자 짜증나 못 <웃음> 아, <짠다. 웃음> <웃음> 오 아니 이건 누가 알려줬어요? 드라마에서 알려줬어요? <웃음> 비밀 드라마는 나 비밀이라고 아 소가 올라가면 아 왠지 맞추고 싶어 아 진짜 몰라요 올소 서울음 <웃음> 서오름아나 안웃 그만할래 <웃음> 그만 나가야겠다 기타하세요 노래 잘해요 아, 노래요 아 노래를 아, 하나요 내가 해야죠 음. 저는 그 옛날 아. 옛날 한어 그래 오케이 얘기해요. 아니 리, 리액션을 네. 어떻게 보여주면 되는 거지요? 리액션.. 어떻게 하냐면 제가 알려줄게요 제일 좋아하는 네. 리액션은 이런 거, 오케이? 아.. 이거.. 아, 오케이. 오케이 이런 거야? 케 네. 이렇게 <웃음> 팔도 가끔씩 흔들어주고 아 근데 되게 친절하다 오케이. 오 되게 친절하다 아, 뭐, 아.. 어디.. 뭐.. 뭐 해요? <웃음> 오.. 케이팝 저... 알아요? 케이팝 많이 들었겠고 보 아, 봤겠지? 근데 옛날 케이팝은 잘 모르죠. 옛날 케이팝 어떤 음. 거요? 알려 줄게요. 네. 이 노래는 내 사랑 내 곁에라는 옛날 노래고. 어, 아, 되게 오, 차도 왔어. 마시... 오케이. 차요 추위돼서. 물인가요? 아, 물, 물, 물 마셔야죠. 되게 슬픈 노래니까 울어도 돼요. 아. 웁. 리액션 아, 너무, 리액션 너무 조작한 것 같잖아요 <웃음> <웃음> 오케이, 네. 제대로 해요? <웃음> 네, 제대로 오케이 나의 모든 사랑이 떠나가는 날이 당신의 그 웃음 뒤에서 함께하는데 우리 없는 욕심에 그 많은 미련에 당신이 있는 건 아닌지 아니겠지요 시간은 멀어 집으로 향해 가는데 약속했던 그때만은올 줄은 모르고 웃음 지으며 돌아오는 길은 왜 그리도 낯설고 멀기만 한지